봅시다. 일단은, 이제, 사용할 매직기는, 어, 그냥 일반 샵에서 쓰는 매직기 중간짜리. 매직기로, 이제, 머리에, 이제, 컬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뭐, 곱슬이나 반곱슬 머리를 제외하고, 직모의 모발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는 모발을 우리는 휘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펼쳐지는 모발을 휘어지게. 한마디로 이제 컬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컬이 어떤 방법으로 형성되는가. 어,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컬이 생긴다. 그러면 컬의 모양 그대로 매직기로 회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무슨 컬 무슨 컬 생각하지 말고 이 내가 만들려던 머리를 직선으로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컬을 만든다. 그렇죠? 휘어지게 컬을 만든다. 그러면 그컬 모양을 따라서 매직기가 같이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매직기가 같이 움직이는 방법. 어 무슨 말이냐면. 자 시계를 생각해 봅시다 시계 시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시계의 중심축 이에요 시계의 중심축 보여요 여러분들? 잘잘 어. <웃음> 보여야 되는데 자, 이게 시계의 중심축이고 자 시간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시는 게 아마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 위에가 12시 그 다음에 이쪽이 9시 그러면 여기가 3시가 되겠죠 여기가 3시면 여기 밑에는 6시가 될 거예요 6시 자 그러면 이 시계를 따라서 시계 시간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돼 그래서 모발을 동그란 정원으로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동그란 정원으로 자 그러면 봅시다 어, 매직기가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다시 7시, 8시, 9시 자 이런 식으로 매직기가 인위적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원을 만드는 거죠. 그 대신 매직기가 돌아갈 때 정원의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야겠죠. 회전 뭐 예를 들어서 정원도 있을 테고 타원형을 만들 거야. 그럼 타원형을 만들면 타원형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되겠죠. 자, 제손 모양을 잘 보세요. 제손 모양을, 제손 모양. 매직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 손을 회전을 손은 쥐고 있는 매직기를 조금씩 돌려줘야 돼요. 두 번째 방법으로 갑시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 두 번째 방법을 가기 전에 제가 그러면 지금 가발이 있으니까 이 가발에다가 방금 첫 번째 방법을 그대로 시술을 해볼게요. 시술을. 이게 원래 긴 머리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보이겠지? 자,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천천히, 가서, 원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고 꼬리빗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각도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각도로 자, 봅시다. 섹션을 섹션을 잡고요. 매직기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섹션을 두상에서 90도 정도 되는 각도로 섹션을 들었어요. 90도 정도 90도 정도 들었고 자 옆에서 봤을 때 매직기가 90도로 든 모발을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각도 이렇게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각도 자 이거는 0도라고 하면 돼요 0도 0도 그 다음에 자 0도에서 섹션 각도를 기준으로 0도가 되는 거예요 매직기가 그러면 자 매직기를 매직기를 절반을 틀었어요. 그럼 절반을 틀으면 몇 도? 90도. 90도. 다시 0도. 0도에서 절반을 틀면 90도. 90도면 이 섹션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90도. 아, 이게 90도. 그러면 0도 90도 그 다음에 절반을 0도 랑 90도의 절반만 틀면 어떻게 돼? 90도 절반은 안 틀었고 절반 정도 그러니까 0도 랑 90도의 절반은 45도죠 45도면 이만큼 이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컬의 강약을 이 매직기의 각도가 조절을 한다 어, 매직기의 각도가 조절을 한다. 자, 그러면 매직기의 각도를 고정적으로 공직을 외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어, 일단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회전 그 고객님 모발의 길이라든가 모발의 길이라든가 매직기가 뭐 평자 매직기냐 아니면 둥그스름한 볼륨 매직기냐. 그게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하더라도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매직기의 종류라든가 고객님 모발 길이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90도 각도로 한번 시술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90도 각도로 치수를 하는 동시에, 어, 볼륨 매직을 샵에서 치수를 한다 치고, 그, 순서대로 한번 설명, 설명을 한번 해보면서 해볼까요? 아, 섹션을 잡고, 두피에다가 꼬리빗을 대서, 아래서 한번 훑어주고, 잡고, 위에서 한번 훑어주고, 잡고, 그래서 두피에서 고르게, 뿌리에서 텐션을 준 다음에, 한 번, 두 번, 간단하게 모아줍니다. 간단하게 모아주고, 자, 매직기를 댈 건데, 이 매직기를, 대기는 모아줄 때 잡았던 손은 적당하게 모발의 텐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정도의 거리이면서, 그 다음에 매직기로 우리가 작업할 거잖아요. 이 매직기를 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이 위치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이 어느 정도 모발을 딱 텐션 유지하면서 매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 텐션이 흐트러지고 너무 가까우면 매직기가 들어가기가 힘들고 자그 다음에 어자 봅시다 보통은 어떤 코를 집어넣던 지금 보시는 것대로 이 매직기의 각도가 0도에서부터 들어가죠? 0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90도나 45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0도에서부터 최대한 가까이 되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매직기로 딱 닿는 순간보다 잡고 있는 손이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 자국이 나요. 그러니까, 매직기를 딱 닫기 전에 이 섹션이 이 평판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두피가 찝혀요. 뿌리가 찝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매직기를 닫자마자 부드럽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바로 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살짝 부드럽게 틀어주고, 일단 첫번째 한번 에벌로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꼬리빗을 다시 대고 꼬리빗과 같이 90도로 틀어서 매직기랑 같이 움직여주고 이컬 끝에가 빠지기 전에 다시 앞으로 꼬리빗이 간다. 그래서 그 상태 90도로 내 가슴 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두번 큐티클을 정리해주고 그대로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허리 만들어지죠. 조금 제이 뭐 컬리라고 하기도 하고, 시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쵸? 오컬보다는 조금 약간 강한 시컬이 나왔죠. 90도 로트니까 어. 자, 한 번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같은 동작으로 섹션을 타고, 그 다음에. 자. 어. 핀셋 처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직기가 뿌리까지 가까이 들어가려면 핀셋 처리할 때 뿌리에서부터 모아 갖고 최대한 작업할 공간이 확실하게 보이게끔 확실하게 보이게끔 핀셋 처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턴 분들은 만약에 긴머리 처리할 때 선생님이랑 작업하는 공간에 반대로 선생님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선생님이 이쪽에 있으면 머리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밑에를 하든 위를 하든 작업 공간이 확실하게 위 위에 이제 넓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자 지금 기본각도 90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90도로 섹션을 잡고 두피에서부터 한 번, 두번 쓸어주고 손으로 다시 잡아준다. 그 다음에 텐션을 확실하게 90도로 고르게 펴졌는지 확인을 하고 매직기가 거의 두피에 닿을 정도로 빠르게 들어가자마자 닫으면서 90도로 튼다 자 이번에는 자 꼬리빗을 이 방향에다가 한번 에벌로 해주고 다시 꼬리빗과 매직기가 동시에 움직이게끔 가서 거의 빠지기 직전까지 꼬리빗이 같이 가다가 다시 중간이나 컬을 만들기 직전 앞에다가 꼬리빗을 보정. 그다음에 매직 끼는 이제 가슴 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그한 번, 두번 내려놓고. 그러면 요렇게 코이 나오죠. 네. 되죠? 자 그러면 90도에서 어, 더 지금보다 강한 코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각도를 더 강하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섹션 잡은 각도, 매직기 각도가 이게 0도라고 했죠? 0도 0도에서 절반을 틀면 90도 90도, 직각 90도 그 다음에 90도에서 90도를 더 틀면 어떻게 돼요? 몇도예요 이렇게 0도에서 90도, 90도 플러스 90도를 했어 그러면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180도가 되죠? 180도. 자, 그래서 180도로 이번에는 한번 할 건데, <웃음> 자, 어, 에벌, 애벌, 에벌로 먼저 이제 90도로 한번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앞으로 가서 180도로 회전을 해서 컬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자, 90도로 한번 빠르게 지나가고, 꼬리빗을 댄 상태에서 다시 매직기를 대고, 90도를 넘어서 180도로.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까 만들었던 강한 컬 보다는 더 컬이 생기겠죠? 아마 이제 5컬 정도? 이렇게. 자, 확실히 아까보다 컬이 더 많이 강해졌죠?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응. 자, 동그랗게 말렸죠? 그래서 이 섹션 모발의 끝이 둥글게 돌아서 이 안쪽 머리에 정확하게 딱 닿으면 5컬 정도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5컬 원형이 그려졌으니까 자 지금 컬은 중간 매직기로 180도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처음부터 빠르게 다시 정리를 하면 컬을 만드는 방법은 매직기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은 오컬이면 오컬 모양대로 매직기로 둥글게 직접 굴려 주는 거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의 모발을 각도로 조절을 해서 훑어주고 가는 거 그러면 그 각도 대로 각도가 세면 세질수록 컬의 세기도 똑같이 강해진다 그래서 각도로 조절하는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고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 저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기는 하는데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즉 각도로 컬을 조절하는 방법이 인턴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할때 어, 소통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누구님 일단은 두상에서 나오는 두상각도는 몇도 정도? 90도 이상? 90도 이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0도 기준으로 90도보다 좀 들어주세요 90도보다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그 낮춘 각도로 매직기는 몇 도로 작업할게요 라고 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원형을 어. 따라서 그리는 것은 제가 하는 걸 보고 인턴분들이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고 각도로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걸 최대한 방지할 수가 있어요